자, 지금부터는 갈치낚시의 꽃인 테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갈치낚시라고 하면은 웜, 야, 요새 하는 사람들, 웜이나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와이드 조법, 플랫 조법, 조퍼, 리트리브 조법이 50% 되면은 테냐가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테냐를 처음 본 분도 있을 테니까 보여드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래서 이 위에다 미끼를 달고 웜이 웜이 될 수도 있고 생미끼가 될수 있고 미끼를 달고 감아서 사용하는 건데 대냐는 가장 최근에 그 낚시 조법으로 생긴 방법입니다. 한 20여 년, 20,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깊진 않은데 정확한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시작됐다는 건 누구도 잘 몰라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안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테냐를 알려면은, 먼저 갈치의 습성을 알아야 되는데,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갈치는 서서 움직인다는 걸 말씀드렸죠. 서서 옆으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격 방법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 재미가 테냐입니다. 태녀는 아까 얘기했듯이 먹이가 있으면 먼저 갈치가 이빨로 탁 쳐서 상처를 입히고 얘가 삐실피실해지면 이거를 위에서 먹든지 밑에서 받아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불복이 형태처럼 길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태녀의 매력 태녀의 매력은 갈치의 공격성을 일깨워 가지고 어, 좀더 강렬한 입질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들어오게 는 하는 것과 하나는 작은 것과 큰 것의 모이싸움에서 경쟁력을 가진 큰 놈이 먼저 덤벼서 선별력이 높다는 거 그리고 생빛기를 쓸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웜이나 메탈 지구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테냐의 액션은 테냐를 우리가 던져서 캐스위에서 어떻칼처럼 배에서 떨어뜨려서 쓸수 있는데 일반 갯바이나 방파제나 이런 데서 국제에서쓸때 우리가 캐스팅을 하죠 캐스팅했을 때태녀가 착수한 다음에 이거를 끌어주면 아까 와이드 조법 플랫 조법, 비트리블린 조법처럼 가능하면 평행으로 유지되고 천천히 폴링하게 또 평행으로 유지하다 천천히 폴링하게 되면 은 갈치가 와서 먼저 탁 치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바로 와서 덤벼보네요. 굉장히 첫 예신하고 본신이 빨리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캐스팅 할 때는 대부분 어신이 그래 예신 본신이 그냥 한 번에 들어오는 거 왕창 들어오는 거라. 아까 얘기했듯이 예, 지금. 어. 이런 걸 쓰는 거는 정확히 뒤에서 그게 걸리거나 아니면 웜을 끌어줄 때 바늘에 갈치가 걸리거나 했을 때머신이 걸리는 건데 여기는 미끼를 물고 있거나 또 하나 비밀이 여기 있는데 철사를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 먹이를 놔두고 근데 태녀의 입질이 확실하게 오다면 모이가 물었을 때 갈치 이빨이 여기에 걸려요 와이어에 딱 걸려서 갈치가 바로 못 빠지고 오. 막 흔들기 때문에 갈치가 이 물고 있는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어신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챔질 하시는 타이밍 길어지죠. 길어지고 확실하게 걸수니다이 와이어가 비밀입니다. 아, 아, 아, 네. 네. 야, 있는데, 마이, 마지막에 감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게 좋습니까? 마지막에 감을 때는 가까이 왔을 때? 아니, 아니, 아니, 감을 때 아, 아,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감다가 이쪽에서 끝나면 은 바늘 여기다가 이 끝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주면 되고요 이렇게 아, 일자로 또는 이쪽으로 감았으면 이렇게 감아서 마지막에 와이어가 상층으로 이렇게 가게 가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감아주든가 절대 금지하는 건 와이어 끝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치가 오다 걸리니까, 이거는 입질이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옆이나 위나 갈치가 오는 방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태냐의, 그, 머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아까 캐스팅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입질이 들어오는데, 어떡할, 배 밑에 내리거나 이럴 때는, 소리가 딱딱 질척면딱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갈치가 되냐를 딱 쳤을 때딱 까닥까닥 하죠 보면 연속 좀 까닥까닥하다가 또탁 치면 또 까닥까닥해. 그러다가 갈치가 아 괜찮구나 하고딱불고 내려갑니다. 그때는 소리가 지그시 내려가죠. 이때 챔질하는 챔질은 바로 이렇게 걸리게 돼요. 이게 본체 본인질의 챔질입니다. 예시에는 까닥 까닥할 때 채면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끌고 가거나 갈치 이빨에 와이어가 걸려서 차안 빠질 때 들어가니까 그때 챔질하면 정확하게 걸립니다. 정확하게 걸린 건 어떠냐면 갈치가 이렇게서 있을 때 아가미 끝에 이빨 그 끝에 아가미 끝을 이렇게 관통하게 돼요. 관통하게 되는 거는 끌고 갔을 때 정확하게 걸린 거고 또 하나 보시면 갈치가 이빨이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제 테냐 바늘이 이렇게나 이렇게나 또는 혹은 이렇게 걸려오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테냐가 원체 갈치를 갈치가 밑에를 치고 그 다음에 테냐가 가봐 있을 때 그때 뒤에서도 밑에 뒤에서 이렇게 이걸 통째로 물은 상태에 입을 쩍 벌려서 그때 챔질 하면은 위치나 위에 걸리게 되죠. <웃음> 그러니까 그 갈치의 바늘이 어디에 걸렸는 것만 보고 자기가 챔질이 어떤 상황에 했다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전입질 톡톡할 땐 채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그건 분명히 톡톡하다 쭉 내려가는 입질이 와요. 이게 본 챔질입니다. 근데 갈치는 바닥층에서 수면까지 어느 일정층에 물을 를 짓으면, 물론 안아가지고 전층에 깔려있을 경우도 있는데 작게는 2,3m 폭 높게는 4 5미터 폭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이제 펜냐를할때 제일 처음에는 프리폴링으로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히는 게헤스팅이나어티칼이리나 기본이에요 바닥에 가라앉은 다음에 이를 천천히 감아줍니다 예를 들어 서한 천천히 요정도 속도 정도 감아주다 보면 어딘가 예시에딱보는 층이 생겨요 그게 바닥에서 떨어져서 한 2,3m일 수도 있고 한 5m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갈치층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천천히 감아주거나 약간의 액션을 주고 좀더갈치의 눈에 띄게 만들면 그때 와서 갈치가 덤벼요. 그러니까 그 입질층은 누가 하나 잡으면 공유하는 게 빠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미, 바닥에서 5m 하고 얘기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그 층에 집중하게 되면 갈치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행이 같이 할 때는 어신을 받은층을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신이 딱 오게 되면은 그때도 이걸 멈춰주면은 본신이 잘 안와요. 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아주게 되면 갈지가 딱 쳤는데 이게 슬슬 움직이면 가서 그냥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멈추지 말아야 돼요. 본원실이 왔을 때 멈추지 말거나 아니면 멈추더라도 흔들어줘가지고 좀 삐리삐리한 형태를 만들고 멈춰주면은 그거는 덤벼요. 예신이딱 왔다고 딱 멈추고 있으면은 잘안던벼요그 다음에. 계속 천천히 감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그헤드도 바늘이 있지요. 보시면 느끼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그헤드는 갈치가 뒤에서 물었을 때, 뒤나 옆에서 물었을 때 공격하기, 가 걸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바늘끝의 중심이 특별한 방향을 향하진 않아요. 제품이. 각 메이커마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만들지 않는데 우리 테냐는 틀린게 뭐냐면 잡았을 때 바늘은 항상 이 중심점을 향하게 돼요 당겨지는 방향의 중심점. 바늘끝이. 그래야지만 관통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테냐 바늘을 여기저기서 만들텐데 각도를 보셔서 이 땡겨졌을 때이 위로 온다는 느낌을 받는 테냐가 정확한 거고 지그헤드처럼 지그헤드를 써도 테냐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안되는 건 아닌데 걸리는 확률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그헤드를 쓸 때는 트래블록이나더블훅 같은 걸 하나 더 붙여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대충 아무데나 걸려라. 기본적으로 갈치는 딱 보통 그거처럼 완전히 3편 잡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잡는 낚시기 때문에 좀 거는 부분을 많이 두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자또 테냐바늘에서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테냐바늘이 둘다 2호 7g짜리 테냐바늘이에요. 그런데 이건 바늘이 짧고 이건 바늘이 길지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활성이 좋은 상태에서는 걸리기도 쉽고 빠른게 좋기 때문에 바늘 폭 와이드 폭이 넓어 가지고 걸림을 잘 걸게 하는 이런 기능의 바늘을 씁니다. 그런데 해안할 때도 입질이 굉장히 약하거나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바늘을 가지고 그 짧게만 반응이 오기 때문에 걸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늘이 와이어가 가볍 가늘고 요게 잘 짧아서 갈치가 물었을 때 저항감이 적는 일본어로 말하면 구아 새로운데 오랜 시간 물고 있게 만드는 바늘이 효과적이고 활성이 좋을 때는 걸림이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그러니까 폭이 길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층에서 불더라도 걸어올릴 수 있는 이러 바늘을 선호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바늘을 같은 그람수로 도 바늘의 크기나 와인, 그러니까 바늘 굵기가 틀린 두 가지를 준비해 주는게 페냐 낚시를 할때 효율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페냐의 기능 역사, 역할, 바늘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 1년, 2년이 더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립이 될 거고 좀더 많은 좋은 제품이 나올 겁니다. 저 오늘 즐거운 낚시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사가 감옥 올려야 돼요?